ISTJ와 ISTP는 MBTI 마지막 요소인 J와 T만 다릅니다. 이는 개인의 계획성, 통제성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여서 사람,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매일 오전 7시에 기상하는 ISTJ지만 주말엔 오후 1시에 기상한다면 순간적으로 ISTP가 될수 있습니다. 반면 마감 시간을 앞두고 집중이 필요할 때 ISTP는 빛의 속도로 업무 처리 계획을 짠후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이렇듯 ISTJ와 ISTP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JP 요소를 갈아끼우는 유동적이면서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오늘 도시 청해 주시여서 겜스 헤브네드 닭 J. e Young San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a 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id e Hashi Mayan Secret You Young San Bon g In d u n g Fan Young San Vlog ASMR d u n m Total Negaji Benefit Yul New Lil s u i t s u t Nader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 e d Hajuse Yor